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지우입니다. 저는 지금 변기에 앉아있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이 바로 이 휴지거리 교체거든요. 앞에 영상에서 수건거리 교체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수건거리 교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휴지거리 교체는 난이도가 하 정도의 셀프인테리어가 될 거고 만약에 어, 나는 셀프인테리어는 처음이다. 음, 인테리어는 1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휴지거리 교체가 중하 정도의 인테리어 난이도가 될것 같아요. 음, 수건걸, 아니, 아니, 휴지거리 교체는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일단 기존에 휴지거리가 붙어 있다면 철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철거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음, 스테인레스로 된 그런 휴지거리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로 요런 요런 휴지거리가 많이 이용되고 계실 거예요요 휴지를 뺐어요 휴지거리 밑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밑부분을 보시면 요 벽하고 윗부분에 휴지거리하고 연결해주는 요 나사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풀러내 주시고 풀러내 주셔서 빼면 벽과 휴지거리가 연결되어 있는 나사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것도 풀러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요거를 육각나사로 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오래돼서 육각나사로 안풀려요. 그냥 그럴 때는 어차피 철거하실 거라면 망치로 여기를 때려서 얘를 철거하고 벽하고 휴지거리하고 붙어 있는 나사만 풀러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휴지거리를 철거를 했으면, 기존의 휴지거리를 철거를 했으면, 이제 새롭게, 새롭게 설치할 휴지거리의 위치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설정에 앞서서, 위치를 설정에 앞서서, 음, 기존의 휴지거리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휴지거리의 나사 구멍이 같은 위치다. 같은 넓이다. 그러면 구멍을 안 뚫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위치도 변경하거나 위치를 변경을 하거나 나사의 넓이가 달라서 드릴질을 해야 한다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드릴질을 하셔야 돼요. 붙지. 응. 아... 왜 이러려고 온동 아... <웃음> <웃음> <똑살이. 웃음> 하지? 똑싸 와, 이러고 하니 편하지. 배 엄마 되게어디지 음. 오, 예쁘다. 자, 이제 똥싸때 이렇게 봐도 돼. 네. 지금까지 설치하는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요, 요 휴지거리를 선택한 이유는 블랙 앤 화이트? 뭐, 블랙, 웬만한 거, 화장실에서 사용한 거 블랙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 의지도 있었지만, 요 핸드폰 거치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핸드폰을 집에서도 계속 갖고 다니잖아요 중독 마냥 저도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핸드폰을 손에서 잘 떼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건데 그래서 화장실에 왔을 때 휴대폰을 여기다 올려놓기 위해서 이 휴지거래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다 놓으면 또 이렇게 가로로 세웠을 때 핸드폰 보기도 바로 볼수 있고 아이들 욕실이 바로 여기 옆에 옆에 있거든요. 욕조가 애들 욕조에서 목욕할 때 노래 틀어주기가 정말 좋아요 여기다가 놓고 스피커볼으로 해서 노래를 틀어주면 애들이 목욕할 때 정말 정말 신나해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애들을 핑계로 제가 <웃음>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기도 한데 여하튼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음.. 저 제가 산 제품은 여기 미끄럼 방지 그 기능은 없어요 근데 다른 제품 보니까 미끄럼 방지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휴지가 젖지 않도록 샤워하다가 실수로 샤워기가 샤워기 물이 여기 다 넘어와서 휴지가 다 젖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버가 있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음, 제품의 디자인이나 뭐 기능 면이나는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휴지걸이를 설치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용기를 얻어서 셀프 인테리어로 쉽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laughs> you.